그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랑 결합하는 거고 그리고 뭐냐 원자들끼리 그러니까 양이하나음이온나가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 맞고요 네.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금속 원자랑 비금속 원자 사이의 결합도얘도 맞고 음. 비금속 원자에서 금속 원자로 전자가 이동한다 비금속 원, 원자가 마이너스고 금속 음. 원자가 플러스가 플러스잖아요. 그치. 그.. 그 당연히 그 뭐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건데 어! 근데 얘는 지금 비금속 원사에서 금속 원자를 전자 이동한다. 반대로 설명했어서 제가 틀렸어요. 근데 얘 아, 음이온이 마이너스여가지고 플러스하고 기호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면 정답은? 빵! 그렇지 이렇게 되는거야. 알겠지? 네. 그럼 하나하나 물어보자. 여기서의 아니. 이, 는 어디를 말한 거야? 이, 양이원의 수, 그니까, 러 예. 아. 그렇지. 어. 네. 아니야? 아, 맞아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그 잘했어.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볼게. 네. 이 문제 3고 다시 읽어봐. 양의원과음미원한테 전화랑은 0이다. 얘도 0. 전자량에 같아 야될까 내노 전자량하고 얻은 전자량이 갖야될까이온결합일때는 항상 이렇게 결합한다? 맞아? 틀려? 아..맞아요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합을 할수 있는거야 튼튼하게 결합이 되는거야 그래서 알겠습니까요? 네 <목소리>